조금 더 젊어지겠죠? 한 10년? 긴장하네 춤을 안 맞춰도 되잖아 심전도 검사도 했고 또폐도 찍었어 오늘 상담하러 왔는데 피검사도 하고 또 흉부도 찍고 또 심전도 어 검사 이런 것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일단은 다 지금 검진 받고 상담 받으려고 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보다 좀 쌓값을 차이가 되게 있어 나는 우리가 예쁜 라인을 적당히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차피 씨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피부가 처지셨잖아요. 처질 만큼 제가 걷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그걸 들고 보시면 지금 물론 화장이 되어 있으셔서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이런 데 뒤에 뭔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좀 이렇게 제거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됐어요. 음, 응, 그거 피부 처져서. 그러면. 일단, 최대한, 좌우를 맞추고, 근데 이제, 뭐, 최대한, 그, 우리가 딱 봤을 때, 모양이 가능하면 비슷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치켓들 그냥, <웃음> 편하게 안 덮어주고 항상 이제, 본인이 눈이 덮히니까, 예지, 천문에 블라인드 친 것처럼 네, 덮이니까 응, 네, 작군. 네. 음, 네. 이제 그게 피부가 해결되면 이제 저절로 좀 편안해지실 거 음. 같아요. 근데 2주 안에 좋아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눈를 네. 이렇게 올린다고? 아니 눈 일단 내가 지금 눈이 짝짝이잖아. 눈눈 음. 눈 교정하고 눈 짝짝인 거 교정하고 음. 어, 여기 살 조금 음. 여기. 늘어진 것좀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훨씬 젊어 보이지 않을까요? 가장 일단 신경 쓰이시는 게 이런 부분 턱상이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늘어진 부분, 네. 지방을 제가 좀 흡입을 좀할 거예요. 이제 소위 다이어트를 시킨단 말이죠. 이좀 지방을 좀 빼고. This is Sparta! 어차피 피부가 늘어졌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살짝 피부를 조금 제거를 해주는 게 사실 결과가 좋거든요. 네, 정반대. 네요 그래서 근데 뭐 크게 흉터 남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수술 두피 안에서 제가 만지는 이 부분에서. 한뭐 1.5cm 정도 절개가 살짝 들어가고, 음. 이제 그, 눈 먼저 하고, 하고, 그, 리프팅은 이제 좀 완전히 좀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얼굴 디자인까지 다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술하신다고 하니까 좀 이제 조금 더 젊어지겠죠? 한 10년? <웃음> 하고 나올게요. 안 스스로. 무서워?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되게 저한테 하나도 안 무섭네. 선생님한테 이렇게 신임이 가. 차분해 서 그래? 3, 2, 어때? 1 9시 들어가면시 반이야